오늘은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29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곡에게 예언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곡을 어떻게 대적하실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첫 번째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2절에 하나님이 곡을 이끌어 이스라엘 산으로 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를 치고 떨어져서 죽게 하여 동물들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곡을 벌하시되 이들이 잔인하게 했던 것처럼 잔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마저 불을 보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곡은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7개월에 걸쳐 적들의 시체를 치우게 될 것이고 그 후에도 담당자를 정하여 계속 시체를 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각종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는 너희들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잔치에서 기름을 배불리 먹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모두 배부르게 먹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징계는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심판은 그저 결과에 대한 대가입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두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2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내어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며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평안히 살면서 비로소 죄를 뉘우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평안을 주셔서 부끄러운 줄 알게 된 후에 자녀들이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큰 사랑의 틀 안에서 자녀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양육 스킬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깨우칠 때 관계도 더 좋아지고 제대로 배우게 되니 효과적인 교육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을 심판하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렵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열심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얼굴을 가리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언제든 우리가 고개를 들고 바라보면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벅찬 오늘입니다.